이티제는 남에게 함부로 본인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깁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말을 줄임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다음 <웃음> 이 티즈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로 인정받고 24시간 밀착 생활을 해야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또한 신중하게 선택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티제를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티제는 혼자만 알고 있는 사연, 비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티제는 함부로 송액이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티제가 상대에게 얼만큼 송액이를 꺼내는지에 따라 진짜 친밀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티제에 대해 몇 퍼센트 알고 있나요